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게 될 것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원분들이나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만들법한 그런 ppt 디자인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연 일정표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페스티벌이나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마케팅 일정표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1월부터 1 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게요 새 슬라이드 만드시고 왼쪽 상단에 제목과 그리고 내용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요거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나눔스퀘어 라이트체입니다 자 그리고 네, 아래쪽에 이제 선을 그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 일단 맨 아래쪽에 매 월을 입력을 할 거예요 삽입 도형 선을 삽입해서 길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실선 색을 한 회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만 굵게 한 2.5 정도 이 정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타원 도형을 삽입을 할 건데 그냥 삽입하게 되면 이게 정원이 아니죠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른 채원 하나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를 아까 전에 있는 이 선색상 보다 좀더 어두운 색상 이런 색상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배치를 해줬는데 이게 원이 너무 크면 좀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눈치 조금만 더 작게 게이렇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입력을 했고요 이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삽입해서 J, A, N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룹화 시켜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자 이제는 이제 오른쪽으로 다른 월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복제해볼 겁니다. 복제 단축키는 컨트롤 D인데요. 컨트롤 D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끌고 온 다음에 컨트롤 D를 연타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 D, D, D, D, D, D, D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간격에 맞춰서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와우 굉장히 빠르게 모든 개체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만약 이 간격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쉬프트키 누른 채이 정도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체 다 선택해서 홈 탭에 가시면 정렬 맞춤 여기 가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개체와 오른쪽에 있는 개체 사이가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엄청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만든 매월을 하나하나 바꿔주시기만 하면 자, 최종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봤고요 지금부터는 위쪽에 선을 삽입을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삽입 도형 선을 길게 하나 쭉 빼볼겁니다. 색상은 조금 더 연한 회색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채 복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네줄 해줬는데 이것도 간격이 조금 애매하죠 이 간격도 홈 정렬 맞춤 이번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자 이렇게 간격이 동일해졌는데요 이제 여기에 도형을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일단 원도형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삽입 도형에 가서 이번엔 여기에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삽입해서 이렇게 길게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 원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도형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이 도형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숫자 일단 한뭐3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 봤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제가 미리 추출해 놨었던 색상을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인 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이 틀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 주시고요 ctrl g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복사만 해 주면 끝이에요 색상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와우 어떠신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원도형과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것의 색상만 바꾸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일정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디자인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활용해보시고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랄게요.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